안녕하세요 언제 떠나갈지 모를 구독자 320명 아니 350명을 보유하고 있는 잭 말코입니다. 현재 1000명의 목표가 아닌 1000개의 고급 정보와 자료를 목표로 프로그램 작성후 꿀팁영상, 가공영상, 그냥 영상 등등 영상을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좋아요는 누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아 불은 하지 마세요. 지울겁니다. 유리멘탈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게임할때도 빡쳐서 욕합니다. 이 영상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냥 깎고 또 깎고 이것저것 만들고 CNC 선바에서 가능한 것들은 다 깎습니다. 어지간하면요. 초보자 분들께서는 작업 방식이나 공정, 사용 팁의 모양, 척킹 등등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작업 방식이나 가공 방법은 정답이 아니고 어리숙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국에 계신 생산 제조업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미 누르신 분들은 소문 좀 내주세요. 광고도 넣고 수익도 내고 치킨 좀 먹고 그러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를 감상하세요.